따불크 k r 홈페이지에 기재 하시면 어, 유튜브 찍고 햄자프크버거 수제버건데 무료 3 9 0 0원이요레귤 미국식 치즈버건데 수제버거인데 무려 3,900원이에요. 그래서 주문과 동시에 이렇게 프랭크 버거는 좋은 재료로 좋은 버거를 만들고 어, 맛있게 어, 저렴하게 수제버거를 드실 수 있습니다. 자, 프랭크 버거 제가 자주 이용하는데요. 여기 무려 아까 보셨듯이 두 개를 구입을 해도 7,800원이에요. 제가 결이 운동갈때 자주 이렇게 구매를 하는데. 여기가 프랭크버거가 지금 전국에서 200호점이 어, 오픈을 했다 그래요. 가맹점이 무려 200호점이나 오픈을 해서 이번에 빅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태주 태권 트롯 그분이 이제 CF 전동 모델로 이제 광고도 하고 있는데 200호점 기념으로 이제 유튜브 영상을 올리시면 대한민국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래서 올릴 예정이고요. 어, 이 홍보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하고, w w w f r a n k o k r 홈페이지에 기재를 하시면, 어, 상품을 드린다고 해요. 응모 기간은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해서, 벤치 1등은 무려 벤치 A 클래스, 그 다음에 2등은 안마 의자, 그리고 3등은, 3등에게는 삼성 65인치 TV가 나와요. 이렇게 응모한 사람에게도, 어, 이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음모를 올렸으면 어느 분이 잘했는지 투표도 해야 될거 아니에요? 투표하신 분에게도 이벤트로 선물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12월 31일부터, 12월 1일부터 3월 30까지 이제 매월 올라오는 영상 중에서 투표를 하신 분을 추첨을 해서 어, 1등에게는 에어맥, 그 다음에 2등에게는 맥북 에어, 그 다음에 3등에게는 요거, 프랭크 상품권도 드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양하게 공모를 하시는 분, 추첨 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추첨을 주첨, 통해서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저렴하게 후재버거도 드시고 영상도 찍으시고 추첨도 하셔서 아니, 투표도 하셔서 푸짐한 상품 사가시길 바래요 저는 일단 버거 가지러 갑니다 바로 요죠 유튜브 찍고 팬치타죠 이벤포정 기념으로 그렇게 이벤트 통해서 유튜브 공모전을 올리셔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